어떻게? 아 저는 받으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네요. <웃음> 안녕하세요, 더 첼로 마스터즈의 리더이자 편곡자인 덕입니다. <웃음> 선생님 그 지난번에 공연 같이 했을 때 어떠셨나요? <웃음> 일단 박수, 일단 박수. 이번 연주가 너무 좋았어서 또모트에서 추가 연주를 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다시 모였는데 원래 이름은 뭐였죠? 서울예고 철로 마스터즈였습니다 거기서 서울예고를 빼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서울 마스... 뭐였지? 더철로 더 마스터즈 아더철로 마스터즈 네. 이제 서울예고가 아닌 더철로 마스터즈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할겸 콘텐츠를 하나 준비했어요 <웃음> 어떤 콘텐츠죠? 댓글 봤을 때 저희가 연주하는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제 편곡이 좀 빡세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 재미있게할겸 장면 맞추기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압니다 또이 기타의 원이잖아 형이 텐겐이잖아요 텐겐 텐깐. 공략 하나 걸까요? 아까 그 얘기 나왔어터미션때 아 그러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게임에서 제가 질 경우에 렌고쿠 코스프레를 하고 돌아다니겠습니다. 네 만약에 팀이 질 경우에는 이호찬 선생님께서 교코 분장을 하고 돌아다니실 겁니다. 네첫 번째 문제 가시죠. 아 원이 일단 해보자 이런 거 없어요 <웃음> 자, 그래서 명, 어디야 저거 지금 아, 어 여긴가 보다 390에 390에 야한번 해보자 문제가있습니다 자, 타카키 친구들 힌트 모르겠네요, 잘 그러게 거기 템포 9 2 아닐까요? 전투도 여기 있고 292 기회해 줄까요? 한걸 기회해 드릴게요. 야, 빨리 차, 야, 가보자. 이거 맞는 것 같아. 오, 오케이. 오, 자, 맞아? 정각 아아 공개해주세요. 네, 할까요 공개. 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통상력이 부족한지알수 아 있었습니다. 맞다 맞다. 아까 한 곳이 맞습니다들어오세요들어오세요 아아 소리 한 번. 아아 지금 이제 승민이 가야 돼가지고 7시지 네, 압니다 네, 압니다 振り返って戻りたいな本当ならずっとこうして暮らせていたはずなんだここで 그 기칼 1로 가시면 됩니다 라. 오! 오, 오, 오, 4번. 4번. 오 좋아합니다. 얘들 둘이가 화해 줘. 자, 해 봅시다, 한번. <목소리나> 맞나요? <웃음> 좋아요, 3대 일. <1. 웃음> 보자 보자. <웃음> 어? 쌓의사사 <웃음> 아, 이건 지현이가 맞혔다 아저 압니다 체크. 정답 체크 정답은 아닙니다 괜히 했네. <웃음> 자이거 맞춰서 끝내자. 윤이한테 속지 말자. 둘때 있게 가자. 둘때 있게 가자. 홍노게 아니야? 아닌가 본데 반응들이? <웃음> 어? 정답은? 아 조금 늦게 나왔어요 더 앞입니다 땡! 1마디 정도 차이나요. 진짜 마디가 아니라 스피드에 갑다유리킬고노우기오기기이 연호! 딴딴 딴딴! 하셔야 돼요. 미파~ 어. 죄송한데, 제가 이거는 농담할 수 없는 게, 제가 이목만 10번 사셨 어떻게... 저는 받으면 싶었데 너무 아쉽네요. <웃음> 몰라요 오! 근데 이게 맨 마지막이에요 어 완전 엔딩 장면 네. 네. 무한열차 어, <웃음> 어 맞는 거 <것> 같아 어 <웃음> 맞아 맞는 거 같아 네. <웃음> 자스타이노이치인토스테미토메르스노스테미토메르잭스타이노스테미토스 <웃음> <웃음> 방윤을 데려갈까요? 네, 방윤을 데려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네, 새롭게 출발하는 더 첼로 마스터즈 저희 공연은 3월 28일 저녁 8시 롯데 콘서트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 와주셔서 함께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연주 사이에 깜짝 이벤트가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퍼연습을 해서 연주 준비를 합시다. 아이 제아 유형이 어디 있어요?